여러분 대주 월요일 금요일 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인데 지난번 월요일 날은 영상을못 올렸습니다 왜냐면 슈퍼 방구석 옆에 있는 저가코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확진이 됐어요 <웃음> 정말 억울합니다 어아아 돌아 아아아 나트야 나 hey what happened 꽁지야꽁지야꽁지야 봉지야, 타치야, 타치야, 너무 아파. 어, 아니 거기를 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. 아프다는데 진한데. <웃음> 뭐, 뭐였지? <웃음> 뭐였지? 진짜 아파 설라 <웃음> <웃음> 엄마 도 살로 잘 챙겨 먹고 설탕은 저 기분 노른 척하네 우리 하우 애들 살로 잠뜩 있다네 설야어떡지 아, 탕 <주야, 어머>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챙겨먹다 꿍찌야 꿍지야꿍지야 얘들아 엄마 진짜 아파 관심 좀줘 우리 애들은 나 아파도 관심 그래도 타투로 뱃살이 주는데 꿍찌 목표를 부착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쁜 자식 <웃음> 나쁜 자식 너 아플 때는 엄마가 병원 데려가고 약 먹이고 죽 써주고 다 했는데 넌 엄마 아프다는 그걸 모른 척해? 너는 나다 낳자마자 발도 붙어가을줄 알아 있는 거 자식아 <웃음> 배신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코로나 조심하세요. 진짜 엄청 아픕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